네. 그러면 좋은 보험을 고를 수 있는 방법, 팁 음... 이런 게있을까 제일 좋은 보험은요. 싸고 보장 좋은 겁니다. <웃음> 근데 안타깝게도 <웃음> 세상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어, 뭐 싸고 좋은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응.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영리회사다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너무 싼데 보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수는 없어요. 응. 다 거기에 맞춰고 적정 가격이 이제 측정돼 있는데 응.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잘못 가입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예요 보험을 몰라요. 응.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안서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쵸? 그렇게 많은 특약도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첫 번째가 뭐냐면 진단금 네. 그 다음에 입원수술 그 다음에 후유장애 음. 그 다음에 사망요이네 음. 가지 중에서 내가 뭘 어떻게 고르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다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진단을 봤더니 간암이에요. 간암에 걸렸어. 뭐가 나오죠? 진단금이 나옵니다. 그렇 암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진단금 나오겠죠.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럼 네. 입원하고 수술하겠죠. 네. 뭐 입원 수술비 나와요. 네. 수술을 했는데 뭐 이만했던 간을 잘라냈어. 표의 장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수술까지 했는데 병마랑 싸우다가 암 때문에 죽었어요. 사망진단금 나갑니다. 음. 일반분들이 그러면 그네 가지를 어떻게 골라? 기준은 이거예요. 보장벌비가 넓은 법 진단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도 마찬가지고 후유장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단금도 가정력도 봐주셔야 되고 음. 좀 걱정되시는 분들 네. 이런 부분을 옵션으로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음. 기초공사가 제일 튼튼하다. 음. 대신에 기초공사할 때는 비갱신형을 만들어야 된다 뼈대는 무조건 비갱신. 그렇죠 아. 나중에 갱신과 비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단 알아두세요 왜 우세요 그냥 음. 기초는 비갱신 음. 거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 갱신을 썩는 데든가 조미료처럼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생명이랑 직결된 거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올바른 가입 요령이에요 음. 거기다가 또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네. 보험도요 보험회사별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이 보험사가 좋아서 한개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 그 보험사의 단점도 내가 안고 가야 돼요. 음. 그래서 각 보험사의 장점만 뽑아 뽑아 뽑아서 취려 갖고 한두 개, 세개 정도로 나눠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보험 가입하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네, 여기서 또 제 팁을 드리면, 함정에 빠지진 말아라. 맞아요. 연계 조건이라는 또 함정들이 있거든. 맞습니다. 아. 조합을 하다 보면, 단일 설계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예. 무조건 조합이 좋던데요?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네. 상담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보험들. 예. 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제안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